잘 있어 천국다 어?! <웃음> <웃음> 뭐야 누가 어까 <들어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미로 가자. 장군해야 돼. 이더하있죠 잘했어. 데 반가워서, 반가워서.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Yeah. <laughs> 처음에 나나 나나 처음에만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이거만 이제 용용용가못하 집을 들시면리고사시면차 날라시면지을 들이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내리고 모든 움이다들을요리신고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파이팅 건수 네. 안녕. 네,